좋 춥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달봉입니다 삼천포에 왔는데 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11월 15일 금요일 삼천포입니다 오늘 물때가 만조가 오전 10시 38분 간조가 16시 34분이네요 와 이거 뭐 인트로를 길게 할수 없어 너무 추워 입얼고 혹시나 하고 집 사람이 동계용 장갑을 좀 구비를 해줬는데 와 이거 안끼고 왔으면 오늘 손가락 얼어 터졌을 것 같아요 로드를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. 도요 포르사 인쇼어. 이 녀석은 단종이 됐죠? 일은 도요 우르어 인쇼어. 이 녀석이 참돔 광어 같이 하는 녀석인데, 길이가 길다 보니까. 가제지만수1 0 1 0제입다 많이 했던 녀석이에요, 저걸로.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낙스 레전드 라이트지기. 그리고 아이오닉스 인쇼어. 원줄을 막갑사 그리고, 바지를 30c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싱커는 16호 이 정도 바람이면 기온만 괜찮으면 할수 있겠다 했는데 이건 기온이 낮으니까 그렇게 강풍처럼 부는 바람은 아닌데 칼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엄청 춥네 진짜 와 오늘 수원 엄청나게 떨어졌겠다 그니 그러니까 좀, 좀 들어가게 오늘 서좀아볼수 있어. 조금 아래 들어가서 조금 이게그래야아 너무 춥다 진짜 이거 좀. 와 진짜 춥다. 와. 와, 아니 오늘 날씨 왜 이래? 시에에서 수신기품이1 6 안되니까 1 8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싱커 한 호수 올렸습니다 1 8로 올리고 아직도 주황으로 어? 나왔나? 한수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왕눈이 이단체비하시네 이름피싱 선장님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 이쪽으로 오시네 <웃음> 와 오늘 와. 선생님들 많이 안계시니까 이게 좋다 네. 왔다갔다 왔다. 어 이거 개시를 못하네 아니 항상 스파트가 어. 느려서 왔다왔다 <웃음> 오 나오고있어 오 멈추시면 안돼요 어 문어인가 진짜? 대포알 아니야? 아, 문어님이 대포알이다. 문어다. 와. 오, 와, 킬로짜리 되겠다. 와. 이야. 포스 넘치시느니 문어를 잡으려시네요 와. 낚시 다 마셨어 이제. 어, 선비 버릇이야. <웃음> 히트 응. 야아 작은 거라도 히트가 어디야? 하운드만 운동선언일수록 시야리 딱 두절이 되는 게또 나올 땐 대포알이 나오는데 자 단차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고추장으로 걸어내셨으니까 고추장 유지합니다 음, 지금 액션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위아래 수직 아 나이스 수직 그게 아니고 옆으로 계속 움직이셨어요 이야 감 좋으시다 진짜 어 뒤에도 흐미도 히트 근데 대포는 어디갔지? 뒤에도 와 똑같은거 잡으셨어 그말리 단독선도, 단독선들어 하고 계시네. 자연스럽게, 와우, 단독선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마리스로는 공동선수, 아, 무어잡으셨 진짜. 이건 갑이다. 오, 괜찮아, 사이즈. 와, 괜찮아, 괜찮아. 와, 혼자 잡으시네. <웃음> 아 아쉽다 <맛있다>. 셋을 보낼 수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도 단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낮은 단차에서 나왔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 <웃음> <나, 웃음> 낚시대 풀어진 줄 알았어 <웃음> 사진 찍어야지 사진 아, 사진 좋아, 좋아. 아, 선장님이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<웃음> 4대응이 <0이> 뭐냐고 <웃음> 난 소문난 꽝조사야 웃고 떠돌다가 이거 진짜 한마리도 못잡네 8시 46분 <웃음> 거이근 2시간 다 되도록 한마리도 계시도 못했어 이런 방패가 있나아 한마리 한마리 방생한거 스위치 안눌러갖고 녹화가 안됐어 아 여튼 한마리 잡았습니다 올해 출조한 날씨 중에 오늘이 제일 춥습니다 진짜 제가 소개, 어 상의는 네일을 입고, 기모 달린 그, 티를 입고, 낚시복을 입었는데, 그래도 춥습니다. 바지도, 기모 달린 바지, 내피 입고 왔어요. 혹시나 했는데, 어, 역시나 했어요. 쭈꾸미라도 있을 것 같은데. 적당히 탈 때는 저금 저희 좀빨리빨리좀찍겠습니다 아이, 좋아. <웃음> 오우 오우 큰일. 한 마리 담아야죠 비슷하네 아까 조금 더 크네 자두 마리 우리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죠? 엿등이라는 소리입니다 크아, 아니 이게 뻘물을 넘어서 이게 흙탄물 수준에서 나오는거야 아, 역시 주꾸미는 있었어 좀만한 놈 잡으러 온게 아니고 큰 감방 놀리러 왔는데 손바닥만 나오네 가지가 기니까, 잠지라고 응. 바로 내리면, 가지가 원줄에 올라타더라고. 그런 애매한 점이 좀 있어. 클일 <웃음> <큰일> 나요. 어디 네. <웃음> 네 독도는 우리 땅인데. 어? 어우. 어, 안 큰데? 오 준수하네요 이야 준수한데 에. 오 그래 이런거 잡으러 왔어요 저자 삼촌포표 대포알입니다 으자세 마리 이 가지가 길면 길수록 바닥에 좀 박히는 뻘, 봉돌이 박히는 뻘? 참 괴롭더라고요. 봉돌이 박혔다가 뿡 떨어질 때 마치 입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. 자, 물이 죽으면 애들이 조금 뜨죠? 약간의 경질로 두고, 어, 단차는 23cm. 자, 가지는 20cm. 광어다운 샷에 가까그러던데 얘도 범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타이라바를 아예 안했으면 범용이란 말을 믿었을테지만 은 타이라바와 광어다운샷에 범용대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초리대가 좀 약간 경질 연질인 그게 타이라바 장르고 광어다운샷은 와서 먹을 때 그러니까 우럭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탕 때립니다 광어는 작든 크든 그래서 굳이 연질, 뭐, 민감하게 뭐, 반응할 필요 없는, TV 연질 필요가 없는 그런 로드가 광어 다운샷 로드입니다. 어우, 잡으셨어. 이야, 잘 잡으신다, 진짜. 오, 잡는 족족 다 이만해. 자 기본도 엄청나게, 딱 보니까 선수신데, 뭐. 있을텐데 제가 지금 컬러를 못찾나 봐요 물 바뀌면 아예 아예 태클 박스를 위에 갖다 놓고 계속 로테이션 해보겠습니다 <목소리> 자 고추장 모차르트. 계속 바꿔봐야겠어. 골드레이저. 아까 아니더라고요. 아, 아 여기네. 자신이 갑오징어 잡아 먹지는 않을 텐데 저게. 심심하다. 가끔 따한따문 일을 나와줘야 되는데. 이겹지 않을 정도로 만아져도예 네. 이렇게 안나오면 고통스러워 <웃음> 어? 벌써 뭐? 12시 됐나요? 벌써? 지금 저물먼 타임이라서 아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예요예 선장님 물돌이라? 물돌이라 빨리 먹는 거야? 요와 네. 이거 두 자릿수 채울려나 진짜? 잘 맞거든요. 오오 네.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락이 진수동천이요. 네, 네, 네, 와. 이번에 직접 만주시 아, 아 오늘같이 추운 날 이거 만둣국. 음, 삼천포에서도 이런 도시락이 나오네요. 도시락 먹은 지좀 됐어요. 올해 가보지하면서아할것 같아. 어, 여기는 안 그래요. 여기는 네. 그정도지 아. 내 들어가서 자르고, 갑이 두꺼막. 딱 열다섯. 두절주? 옴가비를? 와. 야, 아니 이선장님이 배신 때리나? 네. 왜 연락을 안 하고? 네. 아선장님이 나보다 잘생겨서 네. 짜증나. 인물 장난아니잖아요 네. 다리도 비로. 몸매도. 선장님이랑 어떻게 네. 아지도못다고아잘 먹었습니다, 진짜. 네. 오! 첫수 쭈꾸미네 쭈꾸미 쭈꾸미 <웃음> 아 기가 막히네 아이씨. 무게감이 쭈꾸미야 오 근데 여기 물도 잘 갔는데 물 색깔도 좋구만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지네 아 오래 너무 많이 빼먹었나. 담을 <웃음> 만한 거래, 딱! 핑크 괜찮네, 핑크레이저. 어? 이거 묵직한 감도 아니었어. 뭐지, 이상하네? 아이, 저 다섯 마리인 줄 알았더니, 이제 네 마리네. 와. 제가 지금 다섯 마리. <웃음> 와. 오늘이 대단한 날은 대단한 날인데, 진짜. 아, 히트! 아 좀, 어우. <웃음> <웃음> 이제 나오겠죠? <웃음> 희망고문인가 <웃음> 수심도 좋고, 다 좋은데. 오오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짙은 초록색이네 저런 컬러가 있나? 저는 직결을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<웃음> 혹시나 하고 오 방원이 바뀌는겨? 어, 단차가 밑에서도 나오네. 이번은 사탕스틱 물고 <웃음> 잘 잡으시네. <웃음> 오, 잡으셨어. 이야. Yeah. <웃음> 아 축하드립니다. 아, 제일 축하드리고 싶어. 밑에는 컨닝한 거, 위에는 주황. 둘다 컨닝한 거죠? 나올 빌인데왜안 나올까? <끝> <이러다가 삼촌과 영남 끝> <4호 남아다. 웃음> <웃음> 야, 그래도 장원이 두 자리 쓰면 돼야지. 아, 저는 첫점이다 이러고 올릴 수 있는데. 장원 사장님이 여섯 마리인가? 일곱 마리. 어세 마리만 더 분발해보세요. 선장님한테 <웃음> 해꼬시 해놓을 것 같더라. 전, 전, 전 누구? 알구이님, 아, 다 또, 그 그, 어, 순장 기대하고 있을게요. 어, 안 올라갈 수도 있네, 기대하 사실 한 20m 가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좋았어 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저희 여밭이라서미끌림도터 심할 수 있습니다 여밭이라네요 칼날을 바꿔도 안되고 가지 쪽 길이를 줄였다가 아. 얘기했다가 별짓을 다해도 안되네요 아 오랜만이네 쭈꾸미네 왔다 왔다 왔다. 쭈꾸미 쭈꾸미 오! 갑이다 <웃음> 야 그래도 졸지 않게 해줘서 고맙네 아이 참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와봄가 비치는 느낌이야 딱그 느낌만 예. 와... 자한 번만 더 치우고 가면 네, 안 팔려면 그래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치워볼게요 <놀람> 왠지 나온 것 같은데 전 <놀람> <놀람> <저는> 아까도 그랬어 <놀람> 말씀하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. 저런 지퍼백이 뭐가 필요하 오늘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어떻게... 해? 아,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진짜... 자,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. 이건 뭐 <웃음>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... 어, 아니, 야 아니야. 난 그냥 직접 넣으면 되지. 아, 그래요? 상관없는데? 구독자님 장훈원 하셨는데 7마리 제가 광전두마리킵세마리 해가지고 다섯 마리 이렇게 했네요 여기 앞에 사모님 문어 큰거한 마리 하시고 가부징어 4마리 하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낚신 거 실력 좋으신 구독자님 그런 말씀 딱 하셨어요 있는데 안물어주는것 같다 근데 조금 뭐 납득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어제보다 기온이 엄청나게 뚝 떨어졌어요 뭐 이래저래 다 핑계고 이것도 제 낚시고 이것도 선상낚시입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오늘 구독해주신 사장님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복 11월 15일 소식이 이렇다는 걸 <웃음> 알려드리고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물어 진짜 크다 아침에 돌풍 나오는 이거 진짜 키로급이네 맞아도 8, 9, 100점, 어우, 로네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섭다, 무서워. 와, 오랜만에 오. 보니까 진짜. 오. 자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올해 이래 타서 처음으로 한잔했어. 와, 진짜. 참 기가 막히기도 하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해. 이게 낚시죠